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맛있는 맛을 찾아다니는 놀부맛의 놀브 놀부입니다 오늘은 햄버거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프레시버거 이 프레시버거는 뭐 미국 브랜드인데요 미국 브랜드 제가 오늘 선택한 거는 클래식 치즈버거입니다 가격은 어뭐 우리나라 로 따지면 뭐 4,500원 정도 하겠네요. 스시버거 치즈 버거라고 써 있네요. 한 안쪽을 한번 열어보죠. 안쪽을 열면 와. 치즈가 다 녹아 버렸네. 오오오 보이시죠? 이 치즈. 이 안쪽에 보면 이 치즈가 상당히 됐습니다. 토마토, 양상추, 그다음에 이게 뭐야 피클, 그다음 치즈가 엄청 녹아 있네요. 역시 치즈가 메인이다 보니까 치즈. 이야, 이거 안쪽을 보니까 지워줍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새콤 음, 콜 음, 를들 음, 세요 음, 보 음, 신가요 음, 햄버거는 언제나 코카콜라 펩시는 펩시는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역시 코카콜라와의 하모니 코카콜라 사랑합니다 양상추 그 맛도 그 뭐라 그럴까 음... 인공적인 맛보다는 천연 조미료를 쓴것 같은 수제 버거죠 수제 버거 정말 다르죠 이 음... 안을 보세요 환상적입니다 블랙티즈버거 음, 음. 일단, 콜라든, 한 모금. 코카콜라. 음. 이제 맥도날드도 좋아하긴 하는데 또그 이. 이 맛이랑 또 틀리네요. 맥도날드는 또 맥도날드 나름 그 고기한 맛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치즈버거는 엄청 좋아하죠. 재료도 신선하고, 음, 나이스합니다. 너무 맛있으니까 금세 막 사라지네요. 라스트 샷. 음, 음. 그러면 음, 프레쉬 버거 오늘은 치즈 버거였습니다 한번 사 드셔 보시고요 뭐 맛도 있고 뭐 몸에도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좋아요 구독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기 다음에 보자고요 안녕히 계세요.